네, 요한 계시록 우리가 말씀을 어,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성경을 개괄적으로 보는 이제 마지막 시간 되었습니다. 참 어, 시작이 반이라더니 결, 결국 끝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여러분, 어, 자 여기 한번 우리가 이제 헬라어를 이제 여러분이 상당히 이제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됐고 또한 몇 가지 단어들은 아시, 아시고 있죠? 한번 이 단어들 한번 볼까요? 이게 뭐죠? 예, 한번 읽어보세요. 아포스... 아포스네 스케... 스코죠? 천천히 읽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시작! 아포스네 스코 영어의 s 네. 바음하고 똑같아요. 이게 네. 영접하다는 d 네. e 마이 m a i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d 네. e 네. 마이 m a i 헬라어는 그냥 그대 발음교 그대로 읽으면 돼요. 네. 다음에 박해하다, 핏박하다는 di-o-co죠. di-o-co 치료하다는 thera-pure 테라피가 여기서 왔겠네요. 이 테라퓨어 테라퓨어 시작 테라퓨어 에psilon하고 엡실론이 같이 오면 유 발음이 되죠. 테라피오, 테라피오. 테라피오. 다음에 성경은 그, 해그라페 그래. 그래. 시작 그 헬라우드 성이 있죠. 다음에 은은 디카이오시네요 그대로 발음 네, 정관사예요. 네. 디카이오시네. 네. 자 눈은 뭐죠? 호. 호. 읽어보세요. 호. 예? 호. 예. 네. 예? 옵살모스죠옵살모스 좋습니다. 구원은 토. 호. 토 그다음 뭐죠? 소테리온, 소테리온이죠. 시작. 토, 소테리온. 토, 소테리온. 예, 좋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요한 게시록이라고 하는데, 원래 책 이름이 뭐죠? 자, 한번 보면, 하나씩 읽어보시자 아, 아 아폴라, 류, 류. 이거 푸시죠? 프시스 응. 푸시스. 푸시스. 자 시작 아폴랄뤼푸시스 pues 시작 아폴랄뤼푸시스 pues 그다음에 응. 자 이오나누 요한누요한누 요한우 자 처음부터까지 읽어보이죠 시작 아폴랄뤼푸시스 you... 이오나누 예. 그 여기는 지금 요한 어떤 게시록이라고 해석을 했고 영어로는 레블레이션이라고 하죠 아 기록자는 누구죠?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죠 수신자는 일곱 교회죠 여러분 일곱 교회 한번 세볼까요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일곱 개,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어요? 터키. 터키, 터키. 예, 돌골적 후예죠? 음. 돌골이란 말이 이제, 사양으로 건너 트루크, 터키가 됐죠. 음. 예. 지금 굉장히, 거기에 대통령이 누구죠? 어, 저도 이전 먹었네요, 갑자기. 굉장히 중동의 맹주가 되려고 지금 노력하는 사람이죠. 예. 자, 여기, 이 아시아 지방, 로마의 지금, 로마의 이제 질인데, 여기 주로 아시아 지방에 지금 이 일곱 개 교회가, 자, 집중되고, 아, 터키 지금 대통령 이름이 생각나네. 에르도안이죠, 에르도안. 네. 예, 에르도안이 지금 중동의 지금 맹주가 되려고 하고 있죠. 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베아 라우디게아, 에베소, 서마나. 이 교회들이죠. 자, 지금 거의 아시아 지방에 분포를 하고 있죠. 자, 이 중에 칭찬받는, 주님으로 칭찬받는 두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 교회였죠. 네. 자, 요한계시록이 반모섬에서 쓰여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에 의해서. 자, 배경을 한번 하나씩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재난과 함께 시작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황제의 통치 기간에 도미티아누스는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신격화하였다. 도미티아누스는 83년에 어린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을 신으로 선포하고, 그 아들을 선포하고 아들의 아들을 영원로 여신으로 영원을 영원을 선포하였다. 이 같은 신격화로 인하여 기독교를 박해하였다 아, 그렇죠. 기독교는 인간의 신격화와 정 반대 있는. 음. 어떻게 보면 은 종교고요. 우리에게 종교관이나 신앙이죠. 그리고 핏박기에 쓰여져 있죠. 지금 이제 점점 세계가 기독교에서 핏박에 가는서 핏박의 시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굉장히 커요. 우리가 말세에 어떻게 그 우리가 생존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기록 목적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 제국의 박해로 아문이 들어 드리워진 교회들에게 격려와 대내적 박해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전하였다. 전하였다. 그리스도의 재임에 대한 준비를 할,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했죠. 순. <웃음> 순이 Soon. 음. 이제 보통 몇년 정도 되죠? 한 2천 년 정도 됩니다. 음. now 뭐 하면 1년에서 아니 오늘에서 뭐 3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굉장히 그곧 오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뭐 천년이 하루같으시니까요 곧 맞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어 아주 긴 시간이지만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 말씀을 성취를 보면 굉장히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와 있죠 그렇죠 재림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기 에올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는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밖에 말아요. 내가 몇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을 보세요. 그분은 무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아무 아무도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항상 매일을 마지막 같이 생각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야 돼요. 레벨레이션을 모든 성도애들에게 가르쳐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박해식에 살기, 살고 있죠? 엄청난 돈의 박해 돈의 풍족함에 박해 살다 보니 신앙은 거의 다 잃어가고 있죠. 그쵸? 그리고 계속 교회 가면 힐링 치유만 막 이야기하고 있죠. 뭐 해야 돼요 지금 교회들은? 음. 죄를 지적하고 깨어내야 돼요. 회개시켜야 돼요. 준비시켜야 되는 것. 모저 영어로 이퀴먼트 시킨다고 하죠. 이퀴먼트 시켜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아마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정결케 하시려고 하은 악한 자들을 세울 거예요. 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자,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이 이 요한 계시록의 레블레이션의 스트럭처만 보시면 돼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여러분이 성경책을 펼치고 펜을 가지고 다 적어 놓으세요. 중요 부분들을 자, 보면은 지금 이 요한 계시록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관점 보면. 자, 선이 있고 자, 첫 번째로 볼게요. 여러분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서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계시가 나와있죠. 환상이 몇 개라고 보냐면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 첫 번째 환상에서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환상은 일곱 심판 시리즈 뭐죠? 인, 나팔, 대접 심판에서 이야기하고 세 번째 환상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에필로그 마지막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프로로그와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계시에 대한 증언 에필로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또 다른 관점은 뭐죠? 현재, 과거의 현재, 미래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죠 뭐죠? 내가 본 일이죠. 첫 번째 1장 20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이죠. 일곱 교회 자 그쵸 자그 다음에 뭐죠 장차 될일을 뭐죠 심판자 대환란 다음에 혼인잔치와 재림 천년왕국 영원한 나라 이렇게 시간의 관점으로 우리가 또볼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자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보시면 1장부터 22장까지 7이라는 숫자로 한번 본 거예요. 자, 1장부터 3장은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7교회에 대해 메시지를 좀 전하고 있는데 어떤 어떤 교회가 있죠? 시작! 에베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도아디라, 사데, 도이, 빌라델비아, 라고디니아 이 일곱 개 교회를 시대순으로 보는 그런 관점도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에베소, 중세, 그다음에 현대교회를 라우디에게아 교회로 보는 그런 관점도 있고, 또 어떤 관점이 있죠? 한 시대에 이 일곱 개 교회가 다 동시에 존재한다라,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죠. 제 생각에는 둘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교회였죠. 자, 여기서 말하면, 교회란, 우리가 건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인을 하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자, 어,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정말, 뭐랄까요?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전투하는, 교회. 교회.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의 안락은 기법하셔야 돼요 거기에 젖어있으면 그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 생을 즐기다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전투하는 교회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뭐 해야 돼요? 어떤 교회 해야 돼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음.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에 4장부터 6장은 일곱인이 나오죠. 보면, 일곱인과 나팔과 어떤 대접이 나오는데, 보시면 볼게요. 요한의 그, 요한의 그 서신소와 요한계시록 요한의 특징이 뭐죠? 점증법을 쓰고 있죠. 점점 세져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읽어 흰말흰말 붉은, 붉은 말 붉은 말 검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청황색 말 말들이 나오죠 흰 말은 뭐죠 젖 그리스 젖 그리스 자 붉은 말은 전쟁 전쟁이죠 그 다음에 검은 말은 기근 기근이 오죠 음. 청황색 말은 전염병. 전염병이죠 또 이렇게 보는 것도 있죠 젖 그리스 어떤 자본주의 붉은 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검은 말은? 자본주의. 청황색 말은? 성, 이슬람.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그, 저기, 뭐죠? 디스커션을 하는 거지.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왔어요, 마지막까지 지금. 다음에 뭐죠? 어떤 사건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신혼을 하죠. 그 다음에 하늘의 징조들, 그 다음에 고요한 하늘. 여러분 그큰 그러니까 줄기를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가서 일곱 나팔이 나오죠. 나팔은 뭐죠 전통적으로? 뭔가 주의하는 거죠. 나팔절이 먼저 있죠. 속죄일 전에 있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나팔은 항상. 땅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죠. 읽어 볼까? 시장 땅 3분의 1. 분의 바다 3분의 1. 바다 분의물 3분의 1. 물분의 해달별 3분의 1. 해달별 분의 황충 심판. 황충 심판. 네 천사 3분의 1. 천사 분의 완성 선포. 완성 선포. 자, 이런 순서로 가고 있어요. 그다음 일곱 징조가 보여요. 자, 하나씩 읽어 볼까? 시작 두루마리 두증인 일곱 날팔재앙 여자, 여자 용, 용 바다짐승 육지짐승. 육지짐승 이렇게 보여자 바다짐승이 뭐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다짐승이 보면 육지짐승이 있는데 육지짐승은 아마 거짓 선지자일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매칭이 되고 바다짐승은 누구죠? 아볼론일단 같아요 이걸 이제 틀릴 수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아무리 봐도 제 저는 이 아볼로 그, 지금 뭐죠 무적에 갇혀 있는 자들 있죠 개가 올라올 것 같고요 그리고 얘의 AI가 AI가 마치 그얘 얘를 대리할 수도 있다라고 어떤 학자들도 얘기도 하죠 우리가 AI 종교를 또 섬길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입니다 자 그래서 바다짐승은 우리가 사탄 다음에 이 아볼론 아폴로예요, 아폴로.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악의 세 축이죠. 악의 삼위일체예요 악의 축들이죠. 자, 그다음에 14장과 16장에 가면 일곱 대접이 나오죠. 뭐예요? 일곱 대접 심판한 볼까의 시작 독한는데 바다 피물피 피, 피, 피, 해가, 해가 사람 태우 짐승 보자함우 더러운 명, 큰지진 우가. 성경을 보면 이 순서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다음에, 일곱 멸망이 나와요.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시작. 천사에서, 천사 멸망선언, 하늘의 분리, 왕들 통곡, 상인들 통곡, 선언들 통곡, 멸망선포. 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죠, 이게? 바벨론이 멸망당하죠. 갑자기 멸망당하죠? 여러분. 바벨론에 있으면 여러분이 나오셔야 돼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의 바벨론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바벨론이 있죠. 우리가 정말 물질문명의 물질. 엄청난 그 풍요 속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게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별도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물물교환을 하든가 아니면 또 농업을 하시던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꼭 맞는 건 아니지만 또 나름 대비한다고 여러, 여러 아이들을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일곱 세 것이 있어요. 세 볼까요? 시작! 세 아들, 새세 땅, 새 백성, 세, 세 일천, 세 성전, 일, 세 빛, 세나 예, 이렇게 또 일곱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는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죠.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어서, 결국 뭐냐면, 우리는, 주, 그, 중요한 게, 거룩하게, 거룩한 세마포, 거룩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자, 보면, 자, 푸뉴마티. 앤 푸뉴마지 푸뉴마가 뭐예요? 홀리? 푸뉴마가 영이죠 성, 성령에 하기오스 푸뉴마는 성령이죠 자 뭐죠? 루아흐 엘로임이죠 루아흐 엘로임 히브리어로 자 보면 계시록 1장 10장과 10절과 계시록 4장 2절 여러분 표시면서 체크를 해보세요 계시록 17장 3절 어계시록 21장 10절 그러니까 엔 프리마티, 뭔가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 아에 감동되었다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자,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성령 안에서 경험되어지면, 이 하나님 그 왕국, 헤분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알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걸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신앙의 위인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 디펜덕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이 세상에 살지만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이 세상과는 인디펜던트하게 살아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또요한계시록 이렇게 볼수 있어요. 제1환상은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성령 안에서 뭘 봤어요? 7초대를 봤어요. 자 7초대. 따라해보세요. 시작. 7초대. 7초대. 네. 두번째 환상은 뭐죠? 일곱, 인, 나팔, 대전. 자, 세 번째 환상은 큰성 그 음, 바벨론이 멸망되는 건데 봤죠? 네 번째 환상은 거룩한, 거룩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네. 보신 거예요. 이거 봐버리면, 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데 요한이 뭘려워하겠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자,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네 가지 환상으로 이렇게 묶어버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 가지 관점을 한번 봐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프로로그가 있고 이제 요한의 증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1환상가7쳤던데 7교회를 상징해요 지상교회는 뭐해야 돼요? 지상교회 뭐해야 돼요? 전투하는 교회요 지상교회 자 힐링도 좋고 다 하지만 뭐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투해야죠 지금 분명히 악한 영이 있어요 그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전투해야 돼요. 아멘? 엉뚱한 데 가서 전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이데올로기를 따르거나 세상의 것들에 젖어가지고 이걸 이루면 안 된다니까요? 뭐예요? 우리나라의 요즘에 보수교회라는데도 완전히 돈 맛을 보고 끝나버린 거예요. 다음에, 뭐, 진보라는 교회는 뭐예요? 사람 돕자고 나와가지고는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 사탄이 우리보다 똑똑한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가지고 놀아버려요. 중요한 게사회 구원이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이전에 우리가 왜 남을 도와요? 그걸 통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상교회가 이제 전투하는 걸 잃어버리면 뭐죠? 사단의 답이 되는 거죠. 왜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이 한국 사회를 이 코리아라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지켜야 될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져버리고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책임인 거예요. 누구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가 돈과 정욕과 명예에 빠져버리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때로는, 핍박이, 핍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핍박 시기에, 교회들이, 또 교인들이 많이 깨어나게 되어있거든요. 다음에 뭐예요? 제2막, 제2환상이죠. 뭐가 있죠? 시작. 곱인 나팔, 대접 심판 시리즈가 있죠. 땅에 대한 시, 심판인데, 이것은, 초림과 재림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3환성은 뭐죠? 시작. 큰성 방해. 땅을 망하게 하는 자의 심판이요 바벨론이, 우리의, 우리가 믿는 그 시스템, 자본주의 그 시스템이 언젠가는 끝나요, 여러분. 돈, 세상 시스템이 어느 일순간에 끝난다니까요. 자, 지금 걷잡을수 없는 무언가 어떤 멸망을 향해 세계가 급행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설국열차가 아니고요. 급행열차. 어떤 행 급행 열차?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타고 누구도 지금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을 정도 지금 맹 돌진해 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제사원상은 뭐죠? 시작 거룩한 성 세예루살렘. 그그 뭐죠?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뭐죠? 그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보인다고 성경은 말을 말씀하고 있죠. 이건 뭐예요? 승리하는 어떤 천상계회를 보고 있죠. 보여주고 있죠. 이 산막과 사막은 제림전후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에필로그로 마무리 짓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요한계시록을로볼 수도 있어요. 가급적 요한계시록은 순서대로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역사관이 있어야 돼요. 역사관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은 분명히 직선적인 역상관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뭐가 순환적이죠? 근데? 뭐가 순환적이에요? 죄. 죄는 순환적이에요. 죄는 죄에 갇히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순환적이기 때문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시간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는 것은 시간, 그, 뭐죠? 시퀀셜라는 그 시간을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별 방해를 해도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자, 구속사의 시간표 볼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그들이 엄청나게 유전자 조작을 하려고 했죠. 내피림도 등장시키고, 별 난리를 쳤지만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홍수로 그들을 멸했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시고 우리 죄악을 위해서 그죄 없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죠.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영원히 살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이렇게 주신 거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이제 성령이 이제 오셨죠. 자 이거 이러한 것들이 다 초림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자 아마겟돈 전쟁도 있고 환란도 있고 환란을 통과하죠, 성도들은. 다음에 공중 혼인 잔치가 있죠. 파루시아가 일어나죠. 파루시아 따님 파루시아. 파루시아. 파루시아. 파루시아. 자 그래서 내려오셔서 천년 왕국이 펼쳐지죠. 천년 왕국 전에 누가 무적인가치죠? 그리스도. 사탄, 사탄이 로시파가 갖치고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 던져져요? The fire, the fire of lake. The, the fire, fire of lake. lake. 불못이죠 불못. The fire of lake로 던져지죠. 그 불못은 죽음인데 그 죽음이란 건그 영원히 불못에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가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아는 게 죽지 않아.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때, 그가 풀려나서, 곡과 마그의 전쟁을 통해서, 사탄이 이제 어디로 가요? 루시퍼가? The, the Fire of Lake. 불못으로 가죠? 심판과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이건 재림 사건인데, 지금 남아있는 사건인데, 그 심, 백보다 심판을 통해서, 그동안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 썩지 아니할 욕을 입고 다 부활을 하죠. 그리고 뭘 받아요? 심, 심판을 심판. 받아요. 심판. 자, 자,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땅으로 들어갈 것이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갔지만 그렇지 아니할 자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 지옥, 불못으로 가서 인생 끝나는 거야. 죽지 않아요. 칸트는 죽, 죽은다고 독일의 관념론에서는 죽었 죽었다고 하지만 아니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영원히 고통받는다 안 죽어요 안 죽어 자그 상태는 영원히 고통받고 소망이 없는 상태는 죽음의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자이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진행이 되고 어떤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흘러갈 거예요 자그면 여러분 명심하세요. 출애굽 사건과 여단강 도하 사건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교회에 들어올 자와 결국 구원받을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남장환 장정 20대 이상 싸울 수 있는 60대 정도까지 몇 만이 나왔어요? 60만이 나왔죠. 그럼 총 가족을 사명으로 보면 6, 4, 24만 250만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죠? 그 250만에서 몇 명만 가난에 들어갔어요? 두 명. 두 명. 곱하기 4 하면? 8명? 한 10명? 250만에서 한 10명 정도 들어갔다면 몇 프로죠? 0.001%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현대는 그때보다 유혹이 더 많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퍼센트는 더 적을 거예요. 이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어떤 목회자의 말을 따를 게 아니라 성경말씀을 따라야 돼요. 성경말씀대로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다른 이로선 구원이 없죠. 누구? 오직? 예수님 만을 예수의 이름만으로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배신하는 순간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자기를 늘 정결하게 정결하게 지키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이 이것만 이해를 했다면 사실 요한계시록 공부를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한이 요한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쓴 건데 자, 그 사람 그 당시에 사람들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했을, 했을 거라는 거죠. 현대는 어렵다고 하죠. 왜 어렵죠? 첫 번째,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미 우리를 점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너무나 많은 것도 우리를 점령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지를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외경도 보면 성경을 깊숙이 연구를 해야 돼요. 자, 이제는 요한계시록이 풀어져서 이제 요한계시록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럼 읽고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죠 자, 사실 요한계시록은 과거적이고 현재적이고 미래적이죠 과거적이라는 건 뭐예요 1세기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죠 현재적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미래적이라는 것은 종말에 대한 예언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듯이 요한계시록 또한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요한이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정차오시니 오, 예. 성령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은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다 체크를 다 해놓으세요 여러분 1정 그러니까 4절부터 5절에 3일차 하나님이 나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요한이 본 예수님과 구약에 나온 예수님을 볼게요, 여러분. 잘 정리를 해놓으세요. 복장, 머리털, 얼굴, 눈, 입, 목소리, 손발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복장은 어떻게 보하고 있죠? 시작! 발에 끌리는 긴 가슴의 금기. 금기, 구약은 세마포 허리의 숨금기, 일단 머리털은 눈과, 눈과 양털, 양털 같은 백발, 백발. 구약은 양털, 얼굴은 해처럼 빛나 번개, 빛과 번개, 빛과 눈은 불꽃 같은 같은 횃불 입은 양날 검이 검은, 검은, 예. 목소리는 양날 범위, 목소리는 양날 범 목소리는 은날 범위, 양날 범위, 양날 범위, 양날 범위, 양날 범위, 양날 범위, 양날 범은빛날 범위, 양날 범위, 양날 자 보면 구약에 다니엘과 이사야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만났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아,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알았던 거예요 애녹은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다음에 누구? 아담은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은 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고 자 봅시다 여기 지금 일곱 교회를 표로 어떻게 잘 정리해 놓으신 것 같아요 자그 다음은 여러분이 자 보면 자 지금 수신자 예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자들이 편지하는데 누가 지금 편지를 쓴거야 예수님이 자 그러면 예배서에서 라오디에게까지 예수님을 본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에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서머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버가모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 두아디라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사제 교회는 하나님의 일곱 형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우디기아 교회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 아예 예수님이네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다음에 칭찬하는 가면 읽어볼까요 에베소에는 어떤 칭찬을 했어요? 행위 수고 있네. 교리적 경청통. 사마리아 교회는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궁핍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교회예요. 바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인과 있는, 있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은 충성된 친히 만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다음에 도아디라 교회는 사오 사람 믿드 성직 이인의. 다음에 사대 교회는? 옷을,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명령이 있음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음 라우디아 교회는 없음. 없음 유일하게 없, 없네요 자 잠들어있는 교회죠 라우디아 교회를 많이 현대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각자들이 현대교회에 주께서 할 칭찬이 없네요 이거 심각하게 들으세요 다음에 책망할 부분으로 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처음 사람 잃어버림. 서머나 교회는? 없음. 없는 교회가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가 있죠. 다 버가무 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 지키는, 지키는 자가 있음. 발람은 어떤 사람이죠? 음. 아는 대로 여러분 이야기 해보세요. 당나귀? 당나귀가 막아도 아니. 돈 벌러 갔죠. 음. 돈에 환장한 사람? 음란한 사람이에요. 음란함으로 우리 이스라엘 를 타락시켰던 음. 사람이죠. 딱 보면 돈과 음란이 나오네데꼭이 사람은 시대를 앞서간 사람 같아요. 많은 현대 목회자들 이돈벌기고 음란하잖아요. 음. 시대를 앞서간 발람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아, 하나님을 알고도 그 짓을 했으니 지옥 같겠죠. 그럼 니골라는 무슨 뜻이에요? 니골라 니골라를 영지주의라고도 하는데 저는 또 이제 다른 이야기가 니골라 주의를, 니골라 당을 뭐냐면 성직자와 일반 성도 구분해버린 거죠. 자, 그런 어떤 니골라란 말 자체가 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일반 성도 위에 성직자가 나타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이요? 비정상적이요? 비정상적. 비정상적인 거예요.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뭐 어떤 책망을 받았어요? 이세벨의 이세벨이 교훈을 이세벨이 따르는 자가 있어 미스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세라 순배?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그 권장했던 네. 음란한 누구의 아내예요? 아, 어? 아합 아합은 현대말로 하면 굉장히 능력있는 통치자였어요 아합은 응?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자, 아합이 머리가 좋으니까 두로 지방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아홉 시대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의 왼쪽 게그 번성했죠. 그 번성을 이끌었던 종교가 뭐죠? 바알과 아세라죠. 그걸 장려했던 여자가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여자가 누구예요? 미스 이세벨.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퀴즈를 낼게요. 카르타고 아시죠? 카르타고는 어디의 식민지였어요? 두로 페니키아 알죠? 자 거기에 보면 사실상 두로가 지중해 페 로마가 등장하기 이전에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던 아주 굉장한 나라였던 거예요. 거기에서 번성했던 종가 바알과 아세라였던 거죠. 사대교회는 어떤 책만을 봤어요? 시장.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자나 사실상 성령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죠. 자, 라오디기아는 어떤 책망을 받았어요? 비지근한 공부하고, 바다나고, 눈물고, 벌거벗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의 25년, 5, 5년 전에도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성령을 받아 영의 눈이 벗겨지니까, 그, 교회의 상태가, 어떤,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상태가, 라오디게와 같은 상태가 보였다고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칭찬하셨죠? 서머나교회 보면,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부여, 부여했다라고 서머나교회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빌라델비아는 적응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말하지 않았다고 하죠 능력은 세장적인 능력은 적다 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되고요 환란과 궁핍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를 누릴 줄 아는 백성들을 주님은 칭찬하고 계시죠 자 일곱가지 교회는 일곱개의 교회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사실 커요 여러분이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소에서 라우디기아 교회까지 권면한 걸 한번 들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회기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계속이요? 고난을 두려워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검으로 싸울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 있는 것을 곱게 잡으라. 회개하지,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가진 것을 곱게 잡아 아무것도 내열루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금과 희망과 안약을 사라. 사라. 열심을 내고 몸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대부분 교회들이 사마라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교회를 제하고는 회개하라고. 지금 회개하고 목회자도 지금 성도를 회개시켜야 될 때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큰 일들이 벌어져 우리 회개시켜야죠. 깨워야 돼 깨워야 돼 깨워야, 깨워야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참하죠. 그리스도가 어디에 가 있어요? 교회 밖에 계시네. <웃음> 한명도 구원 받을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저거. 굉장히 위험한 무지막지한 지금 발언을 주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문 밖에 있는, 우리가 전도하면서 저걸 많이 이용한데, 저거 지금 예수 그리스 도의서 교회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 도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회개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인 거예요. 자, 이, 정말 이때에 회개를 하지, 회개를 말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진짜 이건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엄청게 심판받을 교회라니까요. 지금은 회개하고 우리 성조들을 깨워서 익힌 문한테 지금 준비를 시켜야 될 시기죠. 서만화 교회는 뭐죠? 고난을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 아무것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되죠. 여러분의 멸류관 뺏기시면 안 돼요. 세상 유다 예수님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들음, 한번, 예배소에서 라오드 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은 부분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자를,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일곱 번이나 읽으셨죠? <웃음> 귀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귀 없는 사람 자, 영의 귀가 뚫리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좀 들어야 되죠 자,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시죠?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몰에 있는 생명나무를 넘게 함 둘째 사망의 예를 받지 않은 감추었던 만나 아무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름이 기록된 희로를 주심 망국을 가스리는 것세 철창 세정별을 주심, 주심. 흰옷을 입을 거시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함 하나님의 내 이름과 세밀님의 이름과, 이름과, 이름과,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함 내 보좌와 함께 함해 하여 주. 주 결국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라 거죠 여러분 끝까지 견디셔서 예수님 이름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가 없어요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이 믿고 분명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일곱 교의 약속의 성취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예베소에서는 약속을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새 예루살렘에서 성취가 일어난 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함.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가지 가지 달마다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 내고. 자 서머나 교회는 두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그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버가모 교회는 감추된돌을주그 얼굴을 볼터 이그들의이있으 예수님이죠 힌돌은 다아디라 교회는. 많은 걸 다스리는 권세, 철장, 세력, 세벽을 새벽 주심 그들이 도로 왕으로 다 여러분 다체크 해놓으세요 분석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희망적이 희망적이 희망적이 내가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그 이름을 오직 어린 양의 단동생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기여 하나님의 이름과 세대의 가상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함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두석이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라우디기아 교회는요? 내보좌와 함께 앉께하여중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다, 네, 종들이 그를 기며다 이러니까 지금 약속 너희들이 충성되이살면 약속하신 것을 새해 예루살렘에 성취시켜주시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의 구절은 보면 우리가 하늘보좌를 보여주세요 4장 1절로 5장 14절까지 그 다음에 일곱 심판이 있는데 인친받은 자와 희노니온 무리가 7장 1절로 17절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나팔 심판으로 가는데 요한의 제수민과두 중인의 사역이 10장 1절로 11장 14절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심판 가기 전에 영과 두 짐승 마지막 수학이 지금 삽입이 되어 있고 일곱 대접 심판 이후에 바벨론 두 짐승과 역 마지막 최후 심판이 17장 1절로 20장 15절까지 삽입, 삽입이 되어 있죠. 주로 나온 자들이 누구죠? 일곱 대접심판 주변에 주로 나온 자들이 용. 용이 뭐예요? 사탄이죠. 루시퍼. 짐승. 아마 아폴로 같아요. 그 다음에 거짓선지자. 악의 새 축이죠. 자, 악의 새 축에 대해 주로 등장하고 이들이 다 최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구조를 먼저 좀 여러분이 눈여겨 좀 받으세요 자 일곱인 나팔의 구조를 보면 하늘보자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과 땅을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첫번째 네번째 인심판이 나와요 다섯번째 인심판은 하늘에 있는 심판이죠 그리고 여섯번째 인심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삽입이 된게 인침받는 무리가 나와 있고, 땅에 그 다음에 하늘에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일곱 번째 인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땅에 이제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으로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좀 눈여겨 봐주세요, 여러분. 자,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볼게요.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 누구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나오고, 어린 양, 일곱 등풀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 유리바다가 나오죠. 그 주변에 뭐가 있죠? 내네 생물, 그 다음에 2 4보좌와 24장로,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천사를, 그 다음에 하늘, 땅, 바다에 모든 피조물. 이렇게 점점 확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은자 보좌와 흰옷과 멸류관, 그 다음 요한계시록의 내생물, 네 에스겔의 그룹, 이사의 스압이 나오는데 우리가 라오디가 교회 이기는 자를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했죠. 사대교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죠. 서머화교회 교회 죽기가 주키, 충성하는 자는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자 요한계시록의 내생물이 네 어디에 나와요? 에스겔서에 나오죠 응. 그 다음에 사자 이들이 사자서 독수리 사람 모양의 얼굴이고 에스겔서도 똑같이 나오죠 여섯 날개가 있다고 하는 건 이사야의 슬압에 나오고 있고 삼중 거룩 찬양도 이사야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에스겔 이사야도 개시잖아요 개시 주의 개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도 계시로보 보이고 있는데 시대는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동일한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일곱 번째 인심판은 뭐예요? 여러분 읽어줄 거예요. 시작! 천사과의 사부를 가지고 재단의 불을 담았다가 세상에 무례와 음성과 공개와 진이 나더라. 첫 번째 나팔 심판은 <웃음> 첫째 천사가 나팔 후니 피속히는 것과 불이 나와서 땅에 수다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도록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낙정 프로필은 타버렸더라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은 뭐예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번개와금선과 우레와 지진과 흐루가 피하라 일곱 번째, 대자식 심판은 뭐죠? 가고큰진이 큰큰 있어, 이로인큰진이없었또 또 무게가 한달는 네. 네. 자, 여기 네. 보시면, 하나씩 보시면 여러분,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복과의 첫째인은 뭐죠? 시작! 흰 말과, 말과 그 탄자, 적그리스도를 통한 심판. 둘째인은 붉은 말과 그 탄자, 전쟁을 통한 심판. 셋째인은 검은 말과 그 탄자, 기근을 통한 심판. 넷째인은 청황색 말과 그 탄자, 전염병을 통한 심판. 그 다음에 다섯째인은 순교자의 기도. 그 다음에 여섯째인을 보면 뒷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자, 보면, 자 보시면 면자보자큰 지진,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짐, 달 전체가 피같이 됨,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돼 설득은 열배가 떨어진 것처 땅에 떨어짐,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처럼 사라짐, 육은 보면 각상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 땅의 임금은 뭐를 상징할것이시 당시 로마와는 세를 숨길 나를 공신들을 의미한다. 의미한다 왕족들은 왕을 돕는 국가의, 국가의 관리들로 오늘날로 말하면 각국의 고위공직자들에 해당된다. 해당된다 장군들은 당시 군대 기본적이었던 첨장을 의미하며 오늘날 날로 날로 오늘날로 말하면 군부 고위직에 속하는 장군들에 해당된다 어, 부자들은 로마 제국의 부유한 가문들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에 해당된다 당한자들은 아에 내부를 즉 정치, 경제, 군대, 재계를 대표하는 상류층을 포괄한다 정과 자유인은 고대 세계에 가장, 가장 많은 사회계층으로서 사회 하류층을 하류충 구성하는 사람들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반 중산층과 하류층을 의미한다, 의미한다. 네자 그러면 자 지금 자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막가는 뭐가 나죠 땅과 하늘의 성도죠 땅에서 능이 서는 인친받을 수가 14만 3천 이건 구약과 신약을 12 곱하기 12는 얼마예요144 그걸 상징한다고 하고 이방 열두족속과 또 구약은 뭐죠 이사야를 상징하는, 이사야의 열두 족속, 신약은? 열두 사도를, 이렇게, 어떤 대표성을 각자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12 곱하기 12가 14만 4천인데, 음. 자, 7장 9절로부터 12절로, 능이 세로흰옷 입은 큰 무리가 보이는데, 자, 저는, 정말 이,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 창조 이후에, 정말 인친받은 숫자가 14만 4천도 많지는 않을까 하고 너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봐보세요. 구원받을 정말 무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8장 일자리 7재인이 나와요. 자, 보면은 여기 구조를 한번 7인과 구속사의 시간표를 한번 볼게요. 7인과 7인을 다다 철인과 재림사의 사건으로 보자면, 자 지금 여섯째인, 자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는 이제 역사의 종말을 좀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곱째인에 보면은 흰옷 입은 큰 무리와 일곱 인을 맞인 어, 맞은 1 4만 사천이 나오죠 고원받을자들 그리고 재림시의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보면 여기 수가 차기까지, 인치기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14만 4천이라는 무리에 속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보면, 그 다음에 일곱 나팔과 구속사의 시간표를 보면 이것도 초림부터 재림까지로 볼 수가 있어요. 두 중인의 사역은 중간에 저기 삽입이 되죠. 자 보면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째 나팔은 역사에 정말 대환란과 연관이 돼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신차적으로 여러분이 좀 이제 머리에 좀 넣어보세요. 자 보면 인과 나파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여러분. 인과 나파를 초림과 재림으로 보고 한번 재구성을 해봤어요. 자, 잘 보세요. 일곱 대접은 지금 보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보면, 어, 지금 보면 이제 주로 어떤 역사의 종말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초림과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인, 나팔, 대접을 구속사의 시간표를 한번 구성을 해본 거죠. 우리는 종말을 어느 한순간에 올 거예요. 한순간에 다 망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이것들을 한번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이 구조를 보시면 한번 봐보세요. 저기. 지금 이제 일곱째 인이 사실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 나팔과 연관이 있다고 보이고요.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는 게 일곱 대접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수 있지만, 인 나팔 대접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 일곱 인의 관점에, 일, 일곱 번째 인의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이 나팔을, 심판을 해석을 해 보고, 일곱 번째 나팔의 관점에서 대접심판을 이해를 한번 해보시려고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곱 나팔의 심판의 구조는, 자, 여섯 번째 심판 이후에 삽입이 있죠.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뭐, 어떤 어떤 삽입이 있죠. 첫 번째, 요한의 재소명. 두 번째, 두 증인 사이 나와요. 아, 여러분이 그냥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여러분이 성경에 체크를 다해 놓으세요. 자, 여러분이 하나씩 읽어 볼까요? 일곱 나팔 심판 시자 첫째 나팔 땅에, 땅에 대한, 대한 심판 한팔. 둘째 나팔 바다에 대한, 하늘에 대한 심판. 심판 셋째 나팔 육진에 있는 물에 대한 심판. 대한 심판 넷째 나팔 하늘에, 하늘에, 하늘에 대한 하늘에 심판. 심판 다섯째 나팔 첫째, 둘, 화. 첫째 화 여섯째 나팔 둘째 화, 화. 계속 읽어보죠 유브라데 강의 아름다경선이시패되침공 조건이 갖추어진 유브라데 전쟁 아마도 삼차 세계대전 삼차 대전은 환란, 마개돈 전쟁, 전쟁 천년왕국, 고가마국 고가 전쟁. 전쟁. 자, 이 순서를 여러분이 한번 좀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자, 두 번째 막간. 성도의 성배 설명. 요한의, 요한의 제, 제, 제 성조. 조진이는 세계, 세계 성경.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낙팔.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섯째 나팔 심판은 뭘 지금 보여주고 있죠? 시작. 이제야 적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또 복원, 복원, 복원 복원을 또는 복원을 듣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목숨의 음성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은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넷째 대접 심판은요? 넷째 천사가 청사 그 대접을 해했쏘기에 그 해가 태용이 네 권세를 받아 온부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우며 태워진 저와 이사람들을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담하고또 회개하지 아니하고소 주께 영광을 돌리하라 다섯째 대접 심판은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 대접을, 대접을,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그 나라 같은 사람들이 아파서 여고 아픈, 아픈 것과 말의을고그의 회개하지 않게 하자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될게 뭐냐면 정말 이걸 보면 하나님이 영적인 놈과 감각을 막아버리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극이 없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될 때예요. 돌이키셔야 될 때예요.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끔찍하나요? 교회가 지금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이걸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대접 심판의 구절을 보면 자 일곱 대접 심판 전에 보면 심판의 원인과 마지막 심판을 묘사를 했는데 뭐뭐가 나오죠? 시작 여자와 여두 여자 여자 여자 번째 두는두 시온사의 어린 양과 어린 양과 시자마자 점 마지막 마지막 수술 수술 심판. 심판 자 일곱 대접 심판에서 대접 심판에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고 마지막 심판이 뭐가 나와요? 시작. 음의의하늘 어린 혼인 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심판. 여러분 쭉이 순서를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자, 보면 대접 심판 준비가 15장 1절로 8절까지 나오고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대접 심판은 16장, 다섯 번째 심판도 대접 심판은 16장 여섯 번째 대접심판과 16장이 나오는데 아마게톤 전쟁, 전쟁을 준비하고 있죠. 천년왕국 재림전에 있는 전쟁이 뭐예요? 아마게톤 전쟁 환란전에 있는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죠. 아마 3차 세계대전이 아닐까. 성도은 환란을 저는 통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게톤 전쟁이 있고 천년왕국이 펼쳐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대접심판에 뭐가 있죠? 시작! 추수 심판, 백마탄 전쟁, 고과 마곡 전쟁의 힘보자. 고과 마곡 전쟁은 아마도 아마도 천년왕국 이후에 사탄이 마지막 한판 보내는 전쟁 같아요.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죠.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뭐래? 뭐라, 재림을 뭐라고 해요? 바루시아바루시아이 헬라어죠. 최후 심판 구전을 보면, 보면, 여러분. 자, 그, 아마겟돈두 짐승의 전쟁과 심판. 자, 이거, 자, 그 다음에, 뭐죠? 천년왕국이 있고, 사단이 잠시 무적행에서 풀려나죠. 그리고 일으킨 전쟁이 뭐예요? 곡과 마구의 전쟁. 아 그, 하나님의 도성을 이자들이 예호쌌는데, 불이 하나님부 내려서 다 소멸되죠. 그들이. 이게 반죄의 제왕을 보면 그 장면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게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자여러분 이걸 알고도 죄에 젖어있으면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이 역사를 안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역사의식인 거예요.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게시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역사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역사관이 투철하신다면 정말 죄짓기는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역사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역사관이 있어야 되죠. 그 나라의 근본을 부정하면 그럼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 어떻게 역사가 시작이 됐고 어떻게 역사가 끝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인류의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서 나 마지막 심판까지 이른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죠. 어, 사실 여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이 있는데 저는 개인 개인적으로 그 전천년설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설이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철임 이후에 사회가 급속도로 악해졌죠. 동의하십니까? 자, 성도들은 저는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죠. 성도는 환란을 통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있고 아마게톤 전쟁이 펼쳐지고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순교했던 분들이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등극을 하죠. 이후에 마귀가 이때 아마게톤 전쟁 때 불과 유황포로 가는 자들이 누구누구죠? 누구? 거짓 선지자와 짐승. 짐승. 아마 아폴로 같아요. 그 다음에 사탄은 어디로 가요? 무적행에 가죠. 자, 그 다음에 고가 마국전쟁이 끝난 이후에 사탄은 어디로 가요? 불목. 음.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만나겠죠. 네. 그 백보자 심푼 이후에 정말 신랑을 충성되게 기다렸던 그렇지만 보지마다 죽음을 맞이했던 이들은 이 심판이 에 썩지 아니하여 욕을 입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 살았던 사람은 영원한 불모, 어디죠? 지옥, 지옥으로 가게 돼요. 저는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성경적이라고 믿고 이렇게 아마 역사가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이광복 목사님이 이렇게 써놓은 히설도 있을 거야. 자, 세대주의적 전천연설도 있습니다. 이제 세대주의적을 보면 가장 큰 차이가 성도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죠. 대환란 전에 성도들이 휴거해 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고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지상강림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펼쳐진다고 하죠. 이 부분이 환란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대표적인 세제주의자, 전천년주의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악의 세력을 한번 볼까요? 사탄의 3인조죠. 3인조 깡패입니다. 자, 읽어볼 거요 사탄의 시퍼에 들자. 일곱 머리를, 일본 머리를 가지고, 가지고 있고, 열 개의 뿔을 가지고 있고, 왕관을 쓰고 있는 큰 붉은 짐 그다음에 짐승은 이제는 아폴로로 보이는데요. 뭐라고 표현하죠? 일곱 머리에 열 개의 뿔을 가진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겼죠? 양처럼 생긴 이 양처럼 생긴 걸로 보니 거짓 선지자 맞는 것 같습니다. 양을 가장했네요 이게 이제 삼인조 이렇게 폭력 다단이죠 사탄의 삼인조, 삼인조 이제 강도들, 강도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666 이제 짐승 바코드 베리침인데 짐승일. 히브리어로 어떻게 발음하죠? 짐승을? 하야트, 하야트. 하야트. 하야트 호텔 이름인데, 음. 예, 그래서 짐승을 이제 제가 찾아보도 하야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코드를 분석을 해봤더니 합이 얼마나 나왔어요? 666으로 나왔죠.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의 모든 숫자는 숫자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쓰여진 걸쭉 새 보니까 666 이렇게 이제 어,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여기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네로 황제를 히브로 썼을 때 666이네요. 음. 이 숫자는 합이 얼마일까요? 음. 666입니다. 음. 6, 여기 지금 숨겨져 있는 심볼이 666이 지금 숨겨져 있어요. 이 바코드에 자 베리치 컴퓨터라는 것도 그 숫자 의미를 넣어서 읽어보면 666이 돼요. 자, 디지털 아이디칩도 숫자 의미로 보면 666. 여기 숫자로 매겨봤죠. 뭐가 나와요? 지옥마기도 666, 루시퍼도 666. 다 이게 공교롭게 이렇게 666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연일까요? 우연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무슬렘의 알라신도 666이고, 한번 보시면 참, 예, 만만치 않아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이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일곱 대전 심판을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심판의 심판과 마지막 심판 묘사. 여자와, 여자와 용, 용 교회를 박해하는 두 짐승 시온삼의 어린 양과 십사만사천명의전 찬양, 찬양. 마지막, 마지막 추수 심판, 대접 심판의 심판. 준비 첫째, 첫째 대접 심판, 땅, 땅, 심판 땅에 대한 심판 둘째, 둘째 대접 심판, 바다에, 바다에, 바다에 대한, 심판. 대한 심판 셋째 대접 심판, 강과 물의 근원에, 근원에 대한 심판 넷째 대접 심판, 해가 사람을 태운 다섯째 대접심판, 짐승의 언자에 대한 심판, 여섯째 대접심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암한 게또 전쟁을 준비, 일곱째 대접심판.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보면은, 나팔과 대접심판의 유사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 첫째는 땅에 대한 심판, 둘째는 바다에 대한 심판, 근데 대접심판의 강도가 좀 세지죠. 셋째 심판은 강감을, 넷째는 해, 달, 별에 대한 심판을 나오는데,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심판을 나오고, 심판을 다루고 있거든요. 자, 다섯째 심판은 어둠과 연관이 있고요. 여섯째 심판은 유브라데아와 좀 연관이 있어요. 일곱째 심판은 번개, 오래, 음성, 지진, 우박에 대한 것으로 끝이 지금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과 대제시편은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보면 암하겟돈 전쟁이 나오죠. 전쟁의 주체가 누구예요? 악의 3일째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요 전쟁의 용병은? 온천 전쟁의 대상은? 땅의 임금들과 그 깨어있는, 깨어 옷을 지키라는 말 속에서 교회가 안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 안시 전쟁의 시기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예수님의 재임 그쵸. 아마게톤 네. 전쟁 이후에 뭐가 있죠? 네. 아니요. 천년왕국이 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두, 이제 지금 전쟁의 결과로 결국은 지금 이제 짐승과 거짓선 지자가 불못에 던져지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후에 사탄이, 어, 뭐죠? 무정이에서 풀려나 고가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의 대상은 항상 교회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전쟁의 대상이 어디라고요? 이 마귀들의 전쟁의 대상은 음. 교회라는 걸 교회.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흘리어, 피흘림에서까지 교회를 지키셨듯이 우리는 음.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전제 목적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 그 마귀들의 권세를 멸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항상 타겟이 어디다고요? 네. 교회예요. 그걸 명심하세요. 항상 교회예요. 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교회, 이 기독교는 좌파 기독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유물론하고 어떻게 그 유신론하고 합쳐질 수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제 보기에, 공산주의나, 물질 숭배 있죠? 똑같아요. 물질 숭배는 뭘 숭배한 거예요? 돈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공산주의로 우리 인간은 뭘 물질로 보는 거예요. 저는 둘이 똑같,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들과, 기독교는 다르다니까요? 같이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뭐, 무슨 파, 목사,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파밖에 없어요. 자, 자그 교회는 그 교회를 마귀들은 각종 뭐 뉴웨지다 이상한 걸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들 우리가 깨어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와 서머나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고과 마고의 진장 결과 용이 불못에서 얹여져서 사실상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자, 사실상 그들의 역사, 마귀들이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발광을 했지만 끝나는 거죠. 완전히 패배자로 끝나는 건데. 여러분, 패배자를 따를래요? 잠시, 잠깐에 그 달콤함 때문에 제대로 따라갈래요? 그런 미련한 짓은, 그런 유한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그만큼 어디서든 것이 또 어디 있겠어요? 깨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마겟돈은 이제 하르가 그 하르가 이제 그 산이란 뜻이고요 무기토 무기토 지방 알죠 볼록 튀어나는 데 누가 전사했죠 요시아가 바로 바로 누를 막다가 전사하는 곳이죠 무기토상이에요 사실 그, 이제 그 근방에서 아마 큰 전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해 보세요 하르 무기토 하르 무기토 무기토 산이란 뜻이에요 아마겟돈이 자 지금 일곱 대전 심판을 보면 이렇게 이제 마지막 심판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녀가 음녀와 짐승이 나오죠. 그죠? 일곱 머리는 아마 일곱산 로마의 일곱산이 있죠. 또는 일곱 방인데 일곱 방은 보면 그 세계 제국들로 보면 이집트, 애굽이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알렉산더 제국이죠. 그리고 현대, 미래. 이것을 나타내고 있을 것 같고, 교회를 박해한 바벨론의 멸망이 나와요.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창과 어린 양 혼인잔치가 지금 등장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절로 19장부터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나오는데, 에스겔의 38장, 39장하고 좀 매칭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마탄자의 심판, 그리스도의 첫눈 통치와 사단의 최후 심판, 백부자 심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과그 다음에 뭐죠? 에스겔서, 이사야서를 같이 보시고요. 좀더 관심이 있으시면 엔옥서, 엔옥서나 여러 가지 외경도 이제 참고 자료로 보시는 게 좋아요. 아직도 엔옥서는 애굽이나 이집트나 이디오피아 전교에서는 회 거의 전경처럼 보고 있어요. 자바벨론 멸망을 봐요. 한번 여러분 봅시다. 땅들 왕들의 예가 상인들의 예가 바다 사람들의 예가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불타는 여기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우 하여 가슴을,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바로 내 상인들의 예가는요. 그의,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여 자바다사람들얘기가는요 불타는 여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큰 섬과 같은 섬이 어디 있느냐 하며 택배를 자기 머리에 부리고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자 보면 여기 화이 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쩐다고요? 한 시간에 나 아마 저는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 바벨론.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있으면 거기서 뭐 해야 된다고요?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그 바벨론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이런 구조로 한번 봐, 봐요, 여러분. 첫째 사망, 우리가 죽죠. 죽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순교자는 이제 첫째 부활을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통치를 하죠 그쵸? 자 근데 이제 흰 백보자 심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 지옥에 있든 천국에 있든 다 썩지 아니할 육을 입고 다 심판을 받은 다음에 자 우리 구원받을 자들은 새하늘과새 땅으로 가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전부 다 죄다 불모 지옥을 하는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면 절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고 저희 지옥에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 자체가 없어요. 그걸 죽음의 상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자 철림과 재림 사이에 여러분 있는 역사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보는데 여러분이 정말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바벨론 시스템이 의자에 의자에 사신함 지금 나오셔야 될 때예요. 거기 있으시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어떤 어떤 대형화된 뭐, 어떤 시스템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대형화된 바벨론 시스템의지에좀면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계속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롯과 같이 가는 거예요. 롯이 왜 갔어요? 점점점 소돔과 고모라로 소돔에 가까이 가다가 소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똑같아요. 그 소돔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지금 나오셔야 될 때예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이제 도래하고 스타디움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마치 가로 2200km, 세로 2200km, 높이 2200km 되는, 마치, 뭐랄까요? 정사각형? 가로, 가로, 세로 하면 미국만한 면적에, 높이가 또 미국만한 높이에, 그런 어떤, 큰게 지금, 오고, 이제, 도래하고 있는데, 그걸 마치 단장한 신부처럼 도래한다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모습 한 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예루살렘의 그새 모습 예루살렘의 건축자로, 새 예루살렘의, 세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세 예루살렘 세 예루살렘 오는 것, 생명수의 가운새 예루살렘의 삶. 새 아. 예루살렘의 크기는 얼마 정도 하라는 거죠? 가로? 2200km. 세로? 2200km. 높이? 2200km. 자, 그러니까 미국, 미국을 좀 생각하면 돼요. 미국의 응. 면적의 높이가 이제 2200km. 응. 무지막지하게 큰 거죠. 그게 이만큼을 본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증언 속히 우리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분이 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언의, 예언의 말씀을 임무하지 말라 내가 바파하다 생각대로바파주리라 내가 내 사자를 보며 저에게 증언하게 했다 성령과 신부의 마지막 말씀 사서의요의 마지막 걸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사도 여와네 기도, 기도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찬양 마냥 주 예수 오시옵소서 뭐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음.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지금 이제 곧 지금 순인데요 이게 한몇년 정도 돼요 순이? 2천 2000. 년 정도 돼요 2천 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곧행하라할때내 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내 일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한 2000년 후에 여러분 후에한테 이만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일이 크니까 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들도 스케일이 커야 돼요 자 근데 뭐냐면 중요한 게이 말씀을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깨어날 때예요. 지금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시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뭐랄까요? 여러분의 소망이 없는 영원한 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깨어나실 때입니다. 아멘. 음.